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수건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은 뭐 하나. 오늘은 하리보 비누를 만들 거예요. 지금 약간 코로나 날리고 이 세정 굉장히 중요해요. 비누로 손잘 씻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예쁜 하리보를 먹지만 않고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리보 비누 만들기! 짜잔! 굉장히 간단하고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좀 약간 걱정이긴 한데 천천히 만들 거예요. 자, 종이컵에다가 비누 베이스 조각을 3분의 2 채우래요. 오! 비누 냄새 신기하다. 오. 오, 약간 비누라서 끈적끈적한 느낌이야. 3분의 2. 그다음에 얘를 전자레인지에 2, 30초간 돌려서 녹여요. 자, 여기다가 오일을 6방울을 넣어. 자, 천연 오렌지 오일입니다. 오. 자, 6방울을 넣습니다. 하나, 둘, 음, 셋, 넷, 다, 여. 자, 6방울 넣었고. 자, 글리세린 2방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빨간색 하자, 처음에. 한 방울. 어, 빨간색이 아닌데? 어, 빨간색 맞구나. 자, 요렇게 넣었어요. 자, 요렇게. 아, 안 보이네. 넣고, 얘를 저어줍니다. 생각보다 되게 뜨겁네요 다차웠습니다그 다음에 몰드에다가 얘를 종이컵 끝에를 요렇게 접그 다음에 얘한테 는 거예요 어 대빵 뜨겁다잉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대장장이가 있나 봐요 엄마! 엄마! 엄마! 저희 집 대장장이가 저의 정신력을 흐트러놨어요 처치 불가능인 있... 엄마! 제가 오늘 저희 집 대장장이 때문에요. 잠을 30분밖에 못 잤거든요. 이거 약간 정신 수련인데. <웃음> 나 원래 만들고 이런 거 잘하는데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점점점 하면서 비누가 굳어가. 돼 대지 하리보. 여러분 실패! <웃음> 아니야 여러분 실패 아니야 왠지 알아? 다시 떼서 다시 놓고 다시 하면 돼? <웃음> 다시? 다시 컷! 여러분들 원래 실패는 성공이 없으니까 이는 고수의 느낌으로 해봐야겠어 자 이번에는 빨간색 했으니까 노란색할 거야 노랑 노랑 노랑 자또 천연 오렌지 우유 하나 둘셋넷다 요. 글리스트라벤 촉촉하게 나는 그러면 바람 덕후에도 다섯 방울 넣어야지 내옷 색깔이랑 똑같아 졌어 이쁜걸 <웃음> 자 이번엔 고수의 느낌 으 <웃음> 이게 겁나 빨리 보어야돼요 여러분 이거 이게 비누가 겁나 빨리 굳어요 아수 <웃음> 프로 내 얼굴 왜 이렇게 말아 지금 <웃음> 후광 정말 아니에요 미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자, 이제 봐봐요. 봐요. 또 뜯어볼게요. 자, 봐봐요. 오! 오! 오! 오! 깊지, 깊지, 깊지, 깊지. 잘 보여? 자, 한 마리 성공.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막보면은 이게 마지막 작업할 때가 빠이지네 <웃음> 여러분. 원래 이거 봐봐요. 모든 일에 쉬운 게 없는 법이다. 이게 처음에 쉽게 하면 이게 후반 작업이 어렵고. 인생에 쉬운 건 없다. 아 이거 영상 찍는 시점 일자로 어제 제가 악플러를 박제했죠? 인스타 스토리에. 박제한 XX를 다들 고소하라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고소할 줄 몰라요. 아쉽게. 근데 그 악플러가 저 말고도 되게 많은 다른 여자 연예인들한테도 그러고 다니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관부인 거야. 그냥 연애, 여자 연예인한테 답장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그냥 투어 관독 너. 아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답장을 받고 말 테다. 이러는 애. 약간 답장을 괜히 해줬나 싶기도 한데 아 너무 답장을 안하게 빡치는 리플이었어. 게. 여러분, 하리부 기대기가 없어도 이해해주세요. 지금 제 손은 굉장히 엄청 깨끗하답니다. 비누가 직접적으로 식혀주고 있어요. 짜잔!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오래 걸리네? 자, 여러분, 아주 빠른 도로 해볼게요. 제가 원래 망설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자, 잠시만요. 양손 보죠. 어, 그 부족한... 아, 그렇네. 알았어. 오가 한번 해봤어요. <웃음> 자 빠른 속도로 자 이번에 초록색 이게 이제 장인은 느낌으로 삘로 이제 막 하는,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 뭐 이제 뭐, 뭐 없어요 이제 막 이제 갑니다 이제 <웃음> 뒤에서 누가 나 미니? 열 허분 다 했어요. 깔라요 귀가. 배리 배리 tired. 아 어, 힘들어. 와 어, 진짜 힘들어. 진짜 야받거든 굉장히 간단하고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좀 약간 걱정이긴 한데. 우리에겐 아직 또병 다섯 척이 남았다.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비누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쉬었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근데 선물을 다섯 명만줄 건데 무작위로 뽑을 수도 없고 그죠? 네, 좋은 생각 났어요. 여러분들이 리플에 다음 컨텐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쏙 드는 다섯 명에게 이제 이거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지.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컨텐츠를 원해야 하고 나는 컨텐츠 고민이 사라지고. <웃음> 여러분들은 이제 메일 주소와 함께 신박하고 코로나니까 집안에서 할수 있는 뭔가 좀 재미난 그런 컨텐츠를 리플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아이 진짜 젤리같이 생긴 하리브 비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이 구독자 이벤트 같은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엄두도 사실 안 났고 그랬거든요. 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기분 좋네요.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자주 잘 테니까 밤이 뜨거워야 돼요. 리플 안 달고 막 리플 받는데 막세개 뭐 달고 이러면 나 영상 삭제할 거야.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다프로주주주눌러오고 일단 오늘 주된 건 뭐다? 다음 컨텐츠 리플로 남겨라. 그리고 막 엄청 좋은 리플 남겼는데 당신의 메일 주소가 없다? 그 선물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메일 주소와 다음 컨텐츠 추천! 다들 그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바!